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효과음과 크로마키 소스를 공유를 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해서 소스를 올리고 또 공유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를 잘 사용하시면 파일 같은 것들을 큰 손상 없이 다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구글에 들어와 줍니다. 그리고 나서 당연히 로그인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 로고 옆에 보시면 왼쪽에 구글 앱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드라이브를 들어가 줍니다. 또는 그냥 인터넷 검색창에서 구글 드라이브를 검색을 해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창이 나오면서 뭐 받은 파일들이 있다면 이렇게 보여지고 또 내가 보낸 파일들이 있다면 또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처럼 영상을 올리고 공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일단 먼저 이렇게 오른쪽 버튼을 눌러가지고 파일이나 폴더를 바로 업로드하셔도 를 되고 새 폴더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똑같이 폴더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되고 파일이나 폴더로 업로드를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는 그냥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올리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파일을 어떻게 올리는지 알려드렸으니까 공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공유도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냥 내가 한번딱 어떤 특정 사람과 영상을 그냥 나누겠다, 줘야 된다. 그럴 때는 그냥 여기 올려가지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공유를 눌러줍니다. 공유를 누르고 나서 여기에 보내려고 하는 그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적어줍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래서 메시지를 적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전송을 하게 되면 뭐 메일을 확인해가지고 OK를 해서 열기를 하면 나와 그한 개인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또 추가를 해도 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한 명에게만 추가를 한 건데 이렇게 또 여러 명을 추가해서 또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기능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리면 여기 보시면 옆에 편집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서 권한을 설정할 수도 있는데요. 뷰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보고 다운밖에 안 되고요. 댓글 작성자 같은 경우에는 댓글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집자는 파일 정리, 수정이라든지 모든 권한을 다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권한도 알려드렸고 그 위에 설정 같은 부분을 들어가게 되면 아까 모든 권한을 할수 있는 그런 편집자 기능을 이렇게 설정과 해제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기를 눌러서 아까처럼 개인과 개인 사이를 또는 개인과 다수에게 보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지만 두 번째 방식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스를 링크를 통해서 전달을 해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링크 통해서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는 역시나 폴더 클릭하시고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또다시 공유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면 여기 밑에 링크보기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셔도 되고 여기서 링크 생성 해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어떤 특정 사이트나 아니면 뭐 카페라든지 유튜버에 올리면 링크를 클릭을 하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보시면 또 권한이 있는데요. 제한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추가한 사용자 아까 여기 위에 추가한 사용자만 보고 이 링크를 보내주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를 하게 되면 그냥 클릭만 하면 제가 추가를 하지 않았더라도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그 옆에 똑같이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기능들은 아까 설명드린 거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완료를 하게 되면 이제 링크를 복사해서 붙여넣기해서 올려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올리는 방식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선 방식들은 계속 누군가를 추가를 하거나 링크를 보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만약에 내가 고정적으로 여기에 올렸다가 바로 다운받고 서로서로 서로 주고받게 하시려면은 여기서 폴더를 하나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유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공유를 또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사용자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죠. 그래서 주소를 쳐가지고 권한 설정을 누르고 보내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아까와 다르게 뭔가 사람 모양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 은 이제 그 사람과 여기서 폴더를 올리고 내가 올린 파일이나 폴더도 그 사람이 받아서 사용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바로 이 공간에 올리면 내가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제 기타 사항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아까 공유를 했을 때 뷰를 눌러가지고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삭제를 누르면 이제 이 사람은 제외를 시키겠다.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해서 자료를 주고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